Mm-hmm. <laughs> 속 재생 안 되니? 연속 재생 안 되나봐. 그러면은. 헐. 연속 재생 안 되네요. <웃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뭐 연속 주생이 왜안 되지? 큰거 같은데 빨됐다 이거 연속 재생하는 법 아시는 분? 이거 연속 재생이 안 돼. 아니, 음. 뭐야?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니. 와, 잠깐만. 다 다운로드 된 거야? 그럼 혹시 이거 말고 연속 재생으로 이런 퀄리티 음악이 라이센스가 cc형이라니 이거 저작권 구애 안 받고 쓸수 있다는 라이센스거든요? 아이씨 레이어 실수했어 이거 <웃음> 아니 음악 <웃음> 잠깐만 이렇게 하니까 집중이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잠깐만 레이어 실수를 해버리네? <웃음> 이런 줄했아 <웃음> 아, 얘가 아니 여기서 레이어 실수로 하면 어떡해 <웃음>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혹시 음악 소리 너무 큰가요? 아 이거 채팅 기록 안남나 저번에는 기록에 남았던 것 같은데 안보내지네 <웃음> 제가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아, 이게 올라오는게 안보이면 제가 여러분들이 만 얘기를 해도 제가 못받을 수 있어갖고 그 상황을 방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왜. 뭘... <웃음> 아, 이거 끝난 거야? <웃음> 좀 발랄한 거좀 듣자. 이거 근데 연속 듣기가 안 돼요. 분명 구글 드라이버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데 왜 연속 듣기가 안 되지? 42초밖에 안 됐어? 이건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게 무료예요 아 이것이 시험 라이센스가 어떤 건지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뭐 공연 배포 이런 시연 같은 거다할수 있는 그러니까 저작권자의 허락을 굳이 받지 않고 출처 안 남겨도 되고 그런 조건들이 이게 설명들이 나와요 제가 여기 다운로드 받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료 음악들을 알려주고 그다음 사이트라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거의 다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모르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꽤 유명한 사이트에서 이렇게 무료 음악을 제공을 해줘요 아 근데 진짜 집중이 너무 안 돼. 아 좋아하는 노래 틀었잖아. 집중 집중이 안 돼. 내 마음도 같이 요동쳐. 빙빙. 이게 멀티태스킹 있어. 제가 많이 안 되나 봐요. <웃음> 직접 해보지 않고는 그래도 모르겠다 해서. 음악을 계속 키보고, 켜놓고 하는 건데, 그게, 아, 역시 제 판단이 옳았나 봅니다. 작업 속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도 노래는 좋은데. 노래는 좋은데 집중이 안 돼. 슬프다. 그래야 하는데 말이야. 너무 못하고. 안돼요? 이 날에는 진짜 들을만 해요 이거 반복지수부터 안되나? 제가 저 기능을 아직 잘몰라가고 죽을 아 이거 진짜 무슨 트레일러야 우리? 여기 이런 페이지가 될 거고 뒤에 이제 책들 다음 노래? 이거... 분명히 이렇게 직접 안 넘겨도 되는, 되는 노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능이. 책등 표현이 여기 뒤에 잘린다. 이게 지금 정중함이 이쪽에가 있어가지고 페이지를 크게 보여하는 구조상 뒤에 책등이 그렇게 저렇게 그려도 이게 위치가 어긋나네요. 하늘은 하늘은 나온다. 데이터 안 주나요? <웃음> 그 오, 오. 리브! 정말 너무 예쁘네요. 리브 나 버렸는데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루키 전용 혜택 초기 40. Okay. <laughs> 가렇게 <웃음> 비해서 이손 반응이 너무 크다. 이럴 때는 손 크기 줄여야 돼. 줄이지 말고. 이렇 해서 종이, 페이지 완성.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이. 계속해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거 고고 아 이거 볼륨 조절 안 되니? 아 아, 이거 거의 안 들리나요?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안 되겠고 잠시 확인 좀있겠습니다 와 너무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데? 목소리가 묻히겠다 <웃음> 목소리가 묻히겠네 나올 거예요. <웃음> 클래식이 아닌가 이거 약간 진짜 웅장 느낌 나는 곡들이 꽤 있네요 제가 이쪽을 많이 받았나? 다른 가벼운 느낌의 노래들도 있었는데 하면 지워지는구나. 그래 차라리 이런 느낌의 노래를 주로 틀어야겠군. 저거 소스 있어. 야 나중에 저 소스는 나중에 써야겠다. 지금은 채색을 해야 돼. 와, 근데, 뭐 이렇게 짧아 <웃음> 음, 차라리 이걸 할게 이게 무난하고 길이도긴편이고 좋다 이래도 좋고 여기 아니에요? 어, 이 레이어도 아니네? 어떤 거지? 흐트러진 선은 없고. 굉장히 이거 지금 캠퍼스 크기 커 보이거든요. 헐 1280, 1 2 8공이면되저 얼마나 크기야. 흐음. <웃음> 이비스의 기본 제공들이 꽤 있어요 잠금되어 있는 건 유료지만 무료가 꽤 많아요 허, 내가 열심히 만든 빛... 프리소스 이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강렬한 거 하나 있네 <웃음> 할말 잃었습니다 <웃음> 아 이런 소스가 있으면 너무 너무 서긴겠네아 <웃음> 물론 포토샵에도 이런 재료가 일부 있는 걸로 알아요 패턴 들어가면은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웃음> 하하, 엄청 까진 아닌가? 다시, 다시 들래요. 음, 텍스트. 여기는 그 텍스트 소스가 없는 건가? 음. 하나하나 하나 찾아봐 <웃음> 뭐야 이게? 홀 대박 귀여워 굳이 안 그려도 돼? 대박인데요 <웃음> 어저 지금 이거 자 처음에 이거 보고 엄청 귀엽했는데 지금 다시 봐도 놀랍네요 <웃음> 이게 다 프리소스라니 <웃음> 내가 직접 그린 게더 낫지 <웃음> 아 너무 너무 사백으로 줬는데 <웃음> 웹툰 배경으로 쓰다가 지금 이렇게 프리로 푸는 겁니까? 보졌다잉 잠깐 백그라운드 저거 아 텍스트를 받았는데 텍스트를 텍스트 소스는 제가 직접 다운받은 거를 갖고 와야되나 봅니다 흠 여긴 텍스트 소스가 없군 제가 프리 그 소스 사이트 그쪽에서 아 안돼 오래 계속 들을 건데 <웃음> 아 이렇단 말이지 이렇게 해야지만 들을 수 있다니 음드라이브를 <웃음> 음, 쓰려고 했는데 픽셀스를 직접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야 될것 같네요 진짜. 원래 저기서 그냥 받을까 했는데. 그냥 픽셀스 가는 게 낫겠다. 아, 아까 실명 뜨는 거 어떡하냐. 내가 찾고 있는.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 지금 이게 다 프리소스 대부분이 상업적 사용 가능 출처가 없거든 돼. 이런 거라 어.. 이게 아니면은 아 텍스트 소스 있는 거 있었어. 이건 아니네. 그러면은. 텍스트 소스. 텍스트. 아이. 옷다 났잖아. 제가 받았던 게 없네요. 어떻게 찾았지? 헐. 음. 아이 라이선스는 혜자인데 잘못 찾고 있어. 아 텍스트. 아니라, 태그스팅. 태그스팅. 와, 어, 글자들 이거. 저 어디서 써먹고 온지 기억이 안 나. 큰일 났네. 놀수 있는 거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안될것 같습니다 아, 왜안 나오니? 진짜 미치겠네? 아, 천천히 찾아보자. 제가 받아놓은 소스가 있는데 그걸 봐야겠어요. 그래서 텍스트 소스는 다음에 찾아야겠다. 로그인을 하면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방송 안 그러면 이거 화면에 지금 키고 끄고가 안될 거예요. 화면이 이게 그, 이거는 지금 노트북, 태블릿으로 하는 거라 노트북에서 컴퓨터로 하는 그런 작업들을 여기서 유연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게 참 태블릿 한번 방송 키면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화면 껐다 켰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로그인을 못 합니다. 아니, 근데 어쩌다가 저기 실명했던 거지, 진짜? 아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아휴, 그 부분만 잘하고 싶어. 아, 북 아닌가? 북 타이트. 북 인사이드. 이것도 같은데.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웃음> 맞아 이런 거 이거 이거 이런 건데 아 제가 찾고 있는 그런 사진은 없네요 어 맞아 이거 이런 거. 이거 제가 다운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거다! 찾았다! 찾았죠? 혹시 뒤에 더 있니? 아, 노트? 공책? 어, 그냥 이미지, 공책 이미지만 뜨고. 글자. 아깝게 최선이군요. 아 이건 스폰서인데? 가면 안 돼. 어, 뒤에? 와 이건 너무 이게 제일 작정하긴 하네요. 이거 어차피 이미지 잠깐 작정해놓고 이거 정이도저도 안 되면 포토샵으로 그냥 보내서 그 위에다가 소스 씌우는 게 제일 빨라요. 지금 여기서도 한번 적용 좀 하자 해가지고 그런 마음에 찾는 건데 진짜 안 되면은 포토샵으로 할 거예요 원래 방식대로. 음내 파일에서 이제 그 프리 소스를 불러오고요. 이거를 회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완벽스 클리핑 아 잠깐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너무 불만족스럽게 나왔어요 지금 얘가 원래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짧은 크기로 다운받아졌나 봅니다 후! 하늘 수 없지! 무료 사용인데 심지어 이것도 CC형이구나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웃음> 이게 거의 기부 수준으로 주시는 거라 소중히 사용합니다 <웃음> 이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제가 지금 틀고 있는 위에의 음악도 CC형 라이센스예요 아 근데 다운로드를 할때 무료 다운로드 으흠. 그럼 이거 지우고 한번더 해보자 오 고화질이야 확실히 확실히 고화질이... 아, 약간 2%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아그 텍스트 크기가 잘게 정도까지 안 돼가지고 맨 처음에 봤던 제가 처음에 봤던 그 프리소스보다 좀 못하네요 아쉽다 이거는 제가 포토샵으로 따로 추출해가지고 갖다 놓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프리소스는 이 미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그거만 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이거 이 정도가 적당하겠구만. 이거 거의 만화 채워가지고 진짜 좋다. 그리고 여기서 블러 효과를 넣어줄 겁니다. 효과. 에펙스 필터 들어가시면은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블러 들어가서 가우시안으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수 있겠죠. 그리고 체크. 그 다음에 클리핑을 하고, 이제 이쪽에서 블렌드 모드로 색상이나 투명도를 차라락 조정할 거예요. 저는 곱하기, 색상 번 한번 해볼까? 안 되네. 하드라이트. 이것도 안 됐네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야 이거 자체가 지금 이거 라인만 따오는 거라 오 이런 식으로 나오구나 잠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해보자 어, 이런 느낌 요게 딱 좋다 뒤에 멀리 있는 것 같이 투명도를 대폭 낮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닥 이미지가 굉장히 잘 보여요 바닥 이미지를 이렇게 적용해서 저 바닥이 뒤에 살짝 보이는 거 정도로 해주고요. 어 이제 여기서 이거 전부 다 선택해가지고 그거 할 건데 그림자 넣을 거예요. 그림자를 그림자 어떻게 넣지? 여기서 레이어를 주고 자동 선택으로 다, 다, 다, 다 선택해주자 이쪽까지 전부 선택을 해 주면은. 어. 보통 툴로 여기를 일단은 검정, 짙은 회색 이런 좀 진한 컬러로 나중에 필터를 조정하면 되니까 일단 이 색깔로 찍어주고 그럼 이렇게 들어가시고 다시 필터 들어가서 무빙 블러 모션 블로 말고, 이거 해볼까? 지금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니까. 이거 전부 다 꺼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자, 필터, 가오시 한블로 라인도 꺼야 될것 같은데. 라인 다 끄자. 가오시안 조금 주고, 강도를 좀 세게. 이런 식? 다음에 무빙블러로 이렇게 다음에 이 그림자를 블렌드 모드에서 곱하기로 해주면 은 짜자잔 그리고 위치 조정. 살짝. 아, 이거 위치. 이렇게 하지 말고. 변형으로 키워주자. 다, 다 킬게요, 이제. 그러면은, 요렇게 됩니다. 어, 이제 여기서 적절히 크기를 조절해주면 될것 같은데. 단점이 근데 약간 레이어 이 캠퍼스 바깥으로 나가면 레이어 보존이 안 돼요. 잘려서 나가게 돼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 와 이건 위치를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얘 이렇게 해주고. 이거 위치 바꿔줘야 되는데. 아, 애매하게 들어간다, 지금. 이거를 이제 레이어 포존을 하고 싶어. 혹시 모르니까 저장해 놓자. 그리고 됐다 이제 음악 끌게요 이제 음악 꺼도 될것 같아요 아 어, 이제 좀 있으면 방종을 할 거라서 진짜로 방종할 거예요 이제 다신 안 켜요 음다키고 여기서 조정한다 현영스. 밑으로 내리고,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요 정도. 이런 정도의 그림자면 될것 같아요. 어떤 말이 아니면 포토샵으로 보내서 포토샵으로 조정하는 게 레이어 보정도 되고 더잘될것 같아요. 이거 지금 캠퍼스 바깥으로 나가면 잘리거든요? 그게 참큰 단점이에요. 포토샵은 안 그래요. 캠퍼스 바깥으로 나와도 레이어가 보존이 되게, 그 칠한 게 보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비스는 정반대예요 잘려버리니까 아예 캠퍼스 바깥으로 나가면 삭제되버려요. <웃음>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두고 이거 채로 포토샵으로 보내서 총 수정하는 게 낫겠다. 포토샵으로 보내면 될것 같아요. 이래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이비스 내에서 작업하는 게좀 한계가 있다. 나는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내일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림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